인사 좀 해봐 <웃음> 마카오 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뭐야 근데 너 방금 대가이 어? 나온 거 알아? 아 이게 안 이렇게 먼게 아니라 가까워 이것도 좀 네! 여기 사봐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생간오빠를 7년 동안 보고 있는 아는 동생 여, 어, 아는 여자동생 <웃음> 어쩌라는 거야? <웃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오빠가 아, <웃음> 자기속기하래며 물... 아니, 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좀 헛소리를 잘해서요 <웃음>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못생기게 나오면 올리지 마세요 그냥. 너 이쁘게 나올 수가 없잖아 죽여버려도 아니, <웃음> 아니, 이뻐야 이쁘게 나오지 <웃음> 제가 원래 이게 실물이 좀더 나은데 지금 제가 많은 야근으로 인해 각종 트러블가 지금 너무 더워요, 마카오가 그래서 땀으로 메이크업이 녹아내려서 못한걸로어게 돼서 죄송합니다. <웃음> 로버트냐, 로버트? 어? <웃음> 그리고 저희 엄마가 많이 헛소리해도 여태까지 무척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소리는 많지만 되게 알찬 정보를 주는 사람이니까 많이 부탁해 주세요.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약간 볼매지 않나요? 볼매죠. 제가. 처음에는 저희는 약간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 자기 담요 어떻게 해, 사람이 내가 벼슬이 있어 뭐가 있어 솔직히 이거 공감하는 사람들은 댓글 다 알아줬어 다 닮았죠 솔직히 약간 푸른 다 어느 날 놀러 갔다가 닭머리 꼬치를 먹게 됐어요 근데 그 닭머리 꼬치야 꼬치 하나에 닭머리가 세 개가 딱딱딱 이렇게 꽂혀져있는데 그 닭이랑 너무 똑같이 달온거요 얼굴이 빠른 다아 <웃음> 이거 멋있다 이게이쁘지불러 <웃음> 네. 와봐 딱 온다. 와, 어, 나이스 오, 타이밍인데? 타이밍. 자, 영상 찍으려면 찍어. 우와. 사진 찍어. 되게 이뻐. 지금 마카오 호텔 투어를 와가지고 여러분들 호텔을 지금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파리 징 갔다가 베네지아, 베네지아, 베네지아 갔다가 여기 왔는데 저는 지금 여기가 되게 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응 음, 다들 그래? 파리 징 대공도스랑 파랑 파도 좋았는데. 이봐. 여기 이거 다 진짜 곳이야 생화야. 진짜? 어 대박이지 어? 생화 아닌데요? 생화거든 여기 생화하고 좋아하고 섞여있어 그러면 다 생화라 그러면 안되지 야 여기 저런것도 다 생화야 그래 나 확인한다 확인해 만져봐 아우 까다로워 봐봐 No. 이런 거 만져보라고, 이런 거. 진짜지. 그래, 이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 같잖아, 거의, 거의 다 진짜잖아. 아, 이 진짜다. 이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빨리. 진짜. <웃음> 오. 오. <웃음> 너, 너 포즈 되게 웃긴 거 알아, 지금? <웃음> 뭔가 걔가 서 있는 포즈. 나중에 네. 영상으로 봐. 아, 정말? 어, 약간 걔가 아, 서 있는 것처럼. <웃음> 진짜. 또 다른 게 보일 거야 아 어, 여기 풍찬이요 꽃 풍찬이요 꽃이 풍면이에요 여러분 음, 여기 진짜 이쁘다 이쁘지? 여기가 더 이쁘지? 어떤 콘셉트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절마다 바뀌어 풍차였다가 뭐 저렇게 원숭이였다가 새장이었다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야 꽃을 진짜 많이 쓰네요 <웃음> 좀 이런 거 보면 좀 리액션 좀, 봐봐. 와, 이쁘다 이런 거좀 해줬어야지. 아무 리액션도 없고 지금. 아, 예쁘다. 아니 근데 진짜 예뻐요. 이게 약간 네덜란드의 평타를 해서 그런지 출립 같은 것도 이렇게 섞어서 음. 넣고 실제로 보면 좀더우정하고더 예쁘다. 예쁜데, 예뻐. 저거도 같은 곳이야.